네, 진주운석을 지금 촬영 도중에 또 새로운 걸 발견하게 됐는데요 자, 과학현미경으로 이 부분입니다 아주 특이한 문양이죠. 보통 비스만 센텀에서 나오는 그런 문양인데 이게 진주 은숙에도 이런 모양이 지금 발견됐어요